안녕하세요. 우원가 여러분, 망냉이에요 지난주 강제로 에이든을 키부 찬서로 만들어봤었는데요.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더라고요. 감사합니다. 오늘도 어김없이 검은상 모바일 문제를 내달라고 하겠습니다. 지금 오전 9시 40분인데 죄송합니다. 45분이에요. 에이든 님이 곧 출근할 시간입니다. 이것 때문에 저도 일찍 와서 기분이 매우 좋지 않으니까 기습 문제 공격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.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아, 뭐야? 다 빨리 저쪽 뒤로 가주세요 아니 지금 시간이거든요 지금 급해요 지금 오늘도 급해요 9시 48분이에요 아침 문제 부탁드리려고 오셨습니다 문제 내주세요 또? 네. 어. <웃음> 한번 했으면 됐지 또 에이, 아그 저쪽에 있는 분은 더 많이 쓰셨던데 어, 아 맞아 A 레이먼드 에이징이 5천원 5천 쓰실 때 그만큼. 어, 레이먼드 저 친구 10만원 썼더라고 그니까요 이게 뭐예요 저 <웃음> 레이먼드 돈이라 불러야겠어 까우 상했어요 레이머니? <웃음> 네? <웃음> 시끄럽습니다 <웃음> 아, 나는 5만원도 사실은 이거 어, 내 사정이 딱해서 그래어 팀장님이 도와줘서 5만원 채워준 거지 이거 <웃음> 10만원 하려면 <웃음> 딱한건 알겠는데 문제 좀 아, 내주세요 진짜 다도하네 지금 문제? 아, 좋아요. 이거는 검은 사막을 전 서비스하는 지역에서 열리는 모험가님을 위한 행사인데요. 어, 6월 19일 토요일 17일 날 열리는 행사입니다. 이 행사의 이름은 뭘까요? 뚜둔? 뚜둔? 끝? 아니요. 하나 더 내셔야죠. 하나 더? 네. 매번 매주 두 개씩이니까 준비 잘해 오세요. 아, 준비를 네. 하라면 말을 <웃음> 해 줘요. 아니에요. 제가 할게요. 그러면 아, 오케이. 이것도 몸짓. 제가 하는 몸짓으로 그것도 맞추세요. 제가 설명하는 클래스는 모르겠어요? 힌트? 힌트 하나 주세요 힌트? 전혀 모르겠어요 <웃음> <웃음> 아쳐 보라고 아쳐